네, 안녕하십니까. WSOCH의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과의 실전 일문일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스타트업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이 이 자리에 좀 약간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질문 내용을 듣고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어헤드의 정대원입니다 어, 몇 가지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생기는 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 투자자를 처음 유치를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외부 투자자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형식에는 어떤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를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대출이 아니라 예, 투자죠. 예, 그럼 이 투자의 방식에는 결국은 지분의 가치거든요. 지분의 가치,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먼저 보통주라고 해서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전환사채죠. 12, 네 번째 방식은... 예, BW라고 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예, 각 방식별로 좀 차별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주는 보통의 이 스타트업 분들이 창업을 할때그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본금과 똑같은 개념의 보통주 즉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회사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할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권 그리고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식입니다.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환권이라면 보통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상환이라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 내에 뭐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M&A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즉 전환상환 우선주는 만기가 있어서 결국 그 만기를 의미합니다. 그 만기가 되었을 때는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즉 투자가 5억이 들어왔으면 5억에 어 일단 YTM이라고 그래서 yield to maturity, 예즉 만기 수익률 그 부분의 즉 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만큼을 더해서 그 만기가 지나면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이 우선주란 뭐냐면 배당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회사가 배당을 할때 이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것도 배당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잘 따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 예,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비 전환 사채입니다. 전환 사채는 이 위에 전환상환 우선주에서 전환권과 그리고 상환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배당을 받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도 역시 전환사채와 거의 뭐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W가 워런트라 그래서 본드와 즉 회사채죠, 예. 워런트 신주 인수권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분리형과 어, 이 결합형이 있습니다. 사실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경우 결합형은 거의 C B 라 성격이 똑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불량의 경우에는 본드는 본드대로 남아서 회사채니까 원금과 이자가 예, 이자를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환과 이 드로, 투자될 당시에 정한 어떤 일정한 그 밸류로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워런트와는 불량의 경우는 별도로 분리돼 있어서 워런트를 다시 매매를 할수 있고. 워런트를 가진 사람이 회사에 청구를 할수 있어요 이 청구란 돈내나라가 아니라 이 주식에, 주식이 주식 500원짜리면 은뭐 투자할 때 1,000원이다 그럴 경우에 1,000원에 한 주를 줘라고 회사에 돈을 넣으면서 주식을 보통주로 받아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워런트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회사의 가치는 뭐 3년 뒤에 그래 50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한 주에 한 주가 500원 이었는데 회사의 가치는 많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5,000원이 됐어요. 근데 투자 받을 당시엔 1,000원의 워런트를 1,000원의 행사가격을 정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5,000원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에 1,000원에 이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게 이 워런트의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CB와 BW는 약간 비슷한 성질의 것이고요. 그러면 전환상환 우선주로 들어오지 왜시비로 들어올까? 뭐, 이 뭐, 단순히 배당인데 사실 투자 받고 상장하기까지는 거의 배당 안 해요. 왜냐면 상장할 때 회사의 밸류가 더 높아져야 회사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배당은 뭐 비상장 특히나 벤처 기업들 상장을 목적으로 한 기업들의 경우는 안 해요. 이 시비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상환 방식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할수 있어요 즉 회사가 이익이 안나고 계속 적자만 나다가 최기경우 부도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을 못 받아요 네. 하지만 시비는말 그대로 부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는 자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채권자들과 똑같은 위치예요 채권자들 회사 망하면 자산을 매각해서 나머지 돈을 안분을 해서 받, 다시 그 채, 채권 채 회수를 하잖아요 CB도 거기에 똑같이 회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전환, 전환상환 우선주는 이 우선주의 배당을 받는 네 이러한 권리를 주는 대신에 어떤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그런 이익이여금 범위 내에서 라는 단점이 있죠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R&D를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이제 막 프로토타입이 시장에 막 나오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싶은 좀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여러 투자 방식들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어떨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그 장단점을 좀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받는 방식은 앞서 서 설명해 드렸듯이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그리고 CB 신주인수권부 사채 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주의 경우에는 사실 회사는 보통주로 투자받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들어올 때 가격 정해진 가격 즉 배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배수로 투자를 받고 그렇다고 배당에 있어서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보통주, 보통주 투자가 사실은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보통주 투자에 투자자들의 입장은 보통주 투자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예,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회사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이것을 다운사이드라고 합니다. 예, 이제 잘못됐을 때 아래쪽으로 회사가 추락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주주들은 채권자들한테 자녀 재산을 다 분배한 뒤에 그 후순이에요. 그래서 회사 측은 사실 보통주 투자가 제일 유리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투자자들은 보통주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주 투자했을 때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점은 의결권이 생기죠. 주주총회에서. 네, 보통주는 한 주당 한 의결권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회사 측에서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상환우선주. 원칙적으로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선주에도 의결권을 줄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벤처 캐피탈들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고쳐 고쳐 가면서 우리는 의결권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그럼 과연 어느 걸 선호할까요? 의결권이 있는데 굳이 보통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전환도 되고 상환도 되고 우선주 우선주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이 부분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전환상환우선주의 단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회사 이익이 여건 범위 내에서의 상환이에요. 전환상환우선주를 가는 이유는 사실은 다운사이드 회사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건전환사채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근무했었던 한 회사에서는 CB 투자를 그냥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받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어요 예. 보통 10개 회사 중에 한두 개, 하나 정도의 회사들은 CB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 나중에 3년 뒤에 어떻게 될줄 알고 5년 뒤에 어떻게 될줄 알고 우리 안 받을래요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 CB 투자 받아서 잘될것 같으면 사실 저는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CB 투자는 회사 측에서는 부채지만 대신에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을 가지려면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회사 측에서는 하나의 또 장점이 될수 있고, 투자자 측에서는 또 단점이 될수 있고, 반대로 어떤 이 채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회사 측에서는 단점이 될수 있고요. 투자자 측에서는 이제 다운사이드에 대한 어떤 방어가 될수 있는 거죠. BW는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